여름 여름 여름 여름 여름 여름 여름 아뭐 하죠?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평구청 아나운서 전혜별입니다. 2023년에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됐어요 날씨가 되게 따뜻하고 좀 오늘은 또 특히 더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옷도 가벼워지고 반팔 입고 다녀도 충분히 문제 없을 정도의 날씨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평구 공감글판 문항공모에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이렇게 브이로그를 켰습니다 부평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각 계절마다 여러분들에게 어, 공감글판을 이제 받고 있어요 최우수작은 한 편이고 우수작과 장려작은 총두 편씩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우평구 구민 여러분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 글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천시 소재 직장 근무자라면 누구나 응모를 할수 있고요. 1인 3편까지 공모가 가능합니다. 지난 봄에는 이렇게 우산은 잠시 접어두세요. 봄비를 만나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피울 수 있는 설렘이 있기에 나는 누군가의 봄이다. 그리고 꽃내음이 발걸음에 베어 내가 걷는 곳곳이 꽃길이 됩니다. 부평구는 이렇게 선정을 한 글판을 예쁘게 캘리그라피해서 액자에 또 담아서 부평구 곳곳에 이렇게 게시를 한다고 합니다. 부평구청에도 층별로 예쁘게 꾸면서 이렇게 게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저도 좀 게시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6일부터 시작을 했고 4월 7일까지 여름 오기 직전에 이렇게 공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 어떤 걸 하지?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좀 약간 창의적이고 이런 작품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디저트까지 이렇게 한상 차리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창작을 해볼까요? 일단 손부터 풀고 <웃음> 제가 당선이 되면 좋겠어요 장례상이라도 돼도좀 뿌듯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좋은 글귀를 또 내주셨을지 싶어가지고 일단 손부터 풀고 머리도 풀고 한번, 한번 가볼게요 여름 여름 생각이 안 나요 뭐가 좋지 일단 먹으면서 생각을 할까. A few moments later 지금 두개 정도가 완성이 됐어요. 일단 첫 번째는 유자효 시인님의 여름이라는 시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여름은 영롱한 땀방울 속에 생명의 힘으로 충만한 계절이라는 걸로 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봤어요. 그대여 우리 서로의 그늘 아래 쉬어갑시다. 무군가의 그늘 아래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자라는 뜻으로 만들었고요. 나머지 세 번째는 지금 계속 머리를 쓰고 있는데 뭐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 제가 이렇게... 글태주가 없는 줄 처음 알았어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쉬워 보였는데 쉽지 않은 않네요. 와 진짜 여러분 시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이렇게 느낍니다. 지금 여기 공감 글판 신청하기 온라인 페이지로 들어왔고요. 2편 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이제 하나씩 하나씩 채워봐야요 를 켰을 때보다 약간 헬스케이션 몰골인데요. 아무래도 좀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렌탈이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오늘 세 편을 지금 다 지원을 했고요. 제가 지원한 세 편은 쪽, 쪽, 쪽. <웃음> 여기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 거의 1 시간 정도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월 7일까지 빠르게 지금 한번 지원해보세요. 2023년에 이렇게 첫 번째 콘텐츠로 인사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또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